안녕하세요 파원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셰프에서 나온 타라니스 만년필 인데요 타라니스 만년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사본 어, 커버님 만년필 인데요 커버님 만년필 인데 일단 어, 셰프에서 나온 커버님 만년필 네 <웃음> 가격은 약 15만원 정도 되고요 색깔은 그린 색상 뭐 블루 색상 뭐 이런 색상이지만 저는 그린 색상으로 했습니다 어, 일단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요 전체적인 외관은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 뚜껑이 캡이 은근히 큰걸볼수 있어요. 캡이 여기 몸체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몸체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립 부분은, 그냥 평범한 클립이란 걸알수 있고요. 클립 위에 여기 셰퍼, 셰프, 셰퍼만의 특징이 있죠. 셰퍼만의 핀 전부 다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컵, 여기 그, 클립 쪽에. 클립 쪽에 전부 다 위쪽에 여기, 요게 있더라고요. 요, 딱 점이 딱 하나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외에는 배당 특징이 없어요. 그냥 그 외에는 배당 특징이 없고 밑에 여기가 약간 사각이난 점 정도, 이 밑에가 약간 사각이난 점 정도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에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부를 살펴보면 여기 셰퍼란 글자가 딱 박혀있어요. 져 셰퍼란 글자가 딱 박혀져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셰퍼란 글자가 딱 박혀져 있어요. 박혀있고 져 커버링 밖에 이런 식으로 리비 커버처럼 이렇게 딱 덮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볼수 있고요. 여기 밑에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피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요 피드가 안에 들어가 있고 피드를 볼수는 없지만 일단 피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에 셰프라는 글자가 있고 역시나 여기 몸체의 절반에 달하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거의 3분의 1 정도 삼분의 정도? 정도에 정도 달하는 크기가 거의 니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그립존이고요 그립존을 이렇게 딱 잡고 쓰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기감사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피기감사체는 사각사각거린다고 조금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각사각거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립에 이건 립 자체가, 립 자체가 립 자체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다 보니까 약간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어 따라서 굵기가 조절되는건 조금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쪽 꾹꾹 눌러 쓴다 하더라도 꾹꾹 눌러 쓴다 하더라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안 늘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커버리 자체의 특징이 약간 딱딱한 딱딱한 모양이거든요 딱딱한 딱딱한 그러니까 느낌이거든요 딱딱한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어, 잘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빛이 없어서 잘 안보이는데 이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실리콘 재질로 덮여져있습니다 실리콘 재질로 덮여져있어가지고 실리콘 재질로 어 일단 덮여져있어서 여기 커버닙 커원 자체가 여기 여기 자체가 손상이 안가도록 막아져있는 모습을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여기 안에 실리콘 재질로 덮여져있다보니까 어 일단 기본적으로 깡 막혀져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 요 안에 있는 잉크가 잘안 마르도록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 커버잎 자체를 안에 보시면 아 타나니스 만년필을 사시면 기본적으로 컨버터가 딸려오는데요 컨버터 같은 경우는 국제기업으로 만약에 이만년필을 망가져서 못쓰게 될 경우에도 이, 이 컨버터는 뺏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항동세질도 되어있구요 안에 항동세질도 되어있어서 꽤나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꽤나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어, 이런식으로 안에 좀 깎인 부분이 어, 여기, 여기 컨버터를 감싸주면서 컨버터를 감싸주면서 어, 컨버터를 어, 딱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컨버터가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컨버터가 흔들리지 않게 해줘가지고 꽤나 어,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년필 타나니스 만년필의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구독하기한번씩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좀 짧았는데요 타나니스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15만원 내지 에 구매할 수 있고 뭐커버님만의 필요한 거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마늘필 중 하나예요 별다른 특징이 없는 마늘필 중 하나여가지고 딱히 소개해드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네 파만예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고 안녕